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제발 오리가시마스테이지 개꿀개꿀 먼저 이거 보, 아 로저 팀장이 왜이렇게 아치니 로저하고 카이돌 땡기니 예로 오르비 아 팀장이 아주 매너가 매너가 없어요 저도 처음 써봐요 합리화시켜요 갑니다! 와 여기 원팍 둘이나 있네 가자 가운데를지키리라 괜찮아? 나 어? 이거 꽉 채우고 간다 일로와 원탑 <목소리> 아, 원카한테안될것 같은데? 이거 원카한테안 되는 것 같아. 어 씨. 이게 평딜 안 좋잖아요. <목소리> 여기 지켜아 이거 가면, 한면 무슨 가면, 한면안 이게 그렇다가이 가면, 이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가 딜이 아 스킬이 원화처럼 이 짜릿함이 없어 아 이거, 이거 팀장인데 아 지금 저, 어, 저, 골드로드 저, 팀장인데 아 뭐야 어디갔어 아 좋지 시만 아이씨 아 죽었네 아 로드한테 죽었네 아 아하 그다음 그다 여기 이제 자기장이야 여기 자 자기장이네 어 오케이 아 여기 이런 느낌이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저게 그냥 비비고 있 다는거 아니야아뭐공 어디 뺏겼냐? 아뭐아아고 아이고 아이 졌다 아아 아, 나 카이도 두 번째 스킬 찾은게 봐도 찾으면 안 썼네 아, 아깝다.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하자. 아, 아 사보야 분발해야지. 어, 용카가 근데 뭔가. 씨, 이게 뭔가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용카 쉽지 않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라파입니다 어, 오늘 용카 데미지 너무 약해요. 그렇다고 스킬 엄청 막 뛰어가고 하지도 않아. 용카 괜찮은데, 지금 평, 평가가 다안 좋네. 그래도 용카로 갈게요. 이게 막 원카는 진짜 원카 오성하면 거의 미쳤거든. 미쳤었거든. 오늘 이모님, 딜이 좀잘 들어가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황당하는 것 같더라 이 그래 걸 이기자 쟤왜또 로저에서 또 빼냐 아쟤왜 카이도에서 갑자기 로저로 가 딜 들어가는게 봐 저게뭐야 저게 이게 딜이 너무 많아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 아 썰리는 것아야겠지아 썰렸다 썰렸어 아 야, 이거 뭐야? 아, 얘들아... 와... 빨려버렸네... 아... 스킬 이펙트는 엄청 좋은데... 이 정도 스킬이 들어갔으면 한돌은 뻗어야 되는데... 그형 지네... 뭐야, 이게? 게임 한 거야? 내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걸 그랬나? 아, 심각하구만 갈렸다 발렸어 빨리 축구 보라는 거겠지? 축구 보러 가야지. 아, 방어력이 좋아도 맹화로 녹네. 그러니까 아예 녹네, 살살 녹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저는 몽카이도 하나를 뽑았는데 두개 뽑기로서 클랩퍼했다. 다음 거 기다려야겠다. 뭔가 스킬의 이팩트에 비해서 너무 불한게 아닌가 싶어요 딜 안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기대를 해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요 이게 오성이잖아오성의 스킬 레벨 온인데 원카운트 높네 살살 녹네아마토가 야마토가 4명팔리 쓰는게도 나는데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고계시죠? 네. 자 다음 캐릭터로 준비할것은 사왕검수 준비하고 저 아이아 2천개 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